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아제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이 시계는 우리나라에 단한 점만 있는 시계인데요. 먼저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피 엄청나게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 있는 피아제 피아제 라임라이트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2014년도 시기고요. 먼저 크기를 보면 그래서 이쪽이 18, 위에서부터 아래는 33mm. 엄청나게 화려하죠. 지금 현재 비닐로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손목의 둘레는 18cm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용 시계이고요. 먼저 팔에 살짝 대보면 이렇게 팔찌인지 시계인지 하는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장식이 되어 있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배터리를 가는 쿼츠 제품이고요. 18K 와이골드입니다. 크라운에도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 있고요. 주얼리 클래스프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피아제, 그리고 다이아몬드 엄청나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뒤에는 살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단한 점만 있는 제품이고요. 여성용 피아제 라임라이트 시계입니다. 이 제품은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링크를 타고 가시면 사진도 보실 수 있고요. 가격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시 직거래소있습니다 짠!